좋은 오 먹겠습니다 이마크를 빼봅시다 음, 커피 자 올라가기 전에 술도 하나 먹고 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서 설거지하고 저녁 먹 준비해야지 끓오 자, 콩나물과 두부면을 넣고 다시 조려줍니다. 두부 겉면 이번엔 좀 두꺼운 걸로 고냥 면 보는 말이죠자 저녁밥 먹고 오늘도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아몬드 초코볼 하나 먹으면. 슈즈코피쿠키 좋은 아침. 짠, 끓이면서. 두부면을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골프 치러 갑시다. 애 <웃음> 맞나? <웃음> 으골으 음. <웃음> 끝. 집에 갑시다아 어, 힘들어 허리 아파 집도 차자 오늘 점심은 바르다 김선생에서 사온 키토 김밥 짜란 음 다다초콜릿 조금 먹고 여기 차리고 드레토스. 자, 끝. 어, 아, 힘들어. 오늘 저녁 만두. 어, 예, 허리도 아파서 어, 좀 누워있으면서 고사해. 좋겠습니다. 만두 넣어서 자, 다 어, 내일 모레 주, 모레 준비하는거 준비하면서 팔 칼로리짜리 이게. 오늘 아침은 게살스프를 먹을 거예요. 게살스 서울 출장을 위해서 컴퓨터를 실어 점심 아침에 남은 거 추가로 자, 커피를 뽑아갑시다. 난 꺼져 자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 고바 왔고요. 그리고 이거 아이스 쿨 모히또 맛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당류 당류 2g이네요. 15 칼로리. 포도는 1g이었는데까지. 그리고 오징어. 오징어 이제 구워서 자니 아, 숙소에서 포도를 보면서 사실 아까 저녁으로 먹은 떡볶이가 조금, 아직까지 양도절이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덜 찼나봐요. <웃음> 배고파서. 크레미 이게 100g에 총 이제 140g이고 120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서 간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에. 이렇게 가봅시다.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바나나 두 개랑. 가봅시다. 그러나 아 시다. 잘 먹겠습니다. 나 둘, 조금 더 마시면서 안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식가하면서 초콜렛 하나. 봅시다. 동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팥죽을 시켰어요. 팥죽이랑 배달을 위해서 김치전까지 절반 정도 먹고, 내일 치킨을 좀 적게 먹긴 했는데, 오늘 그래도 칼로리 폭탄이네요. 자, 어제 먹다 남은 팥죽이랑 팥 김치전. 자, 봅시다. 서이 딸기 2 아먹겠습니다아 <웃음> 근데 매운게 서울까지 넘기면 머리 좀더듬고 가겠습니다 어, 머리 깔끔하게 아케이 일단 끝났으니까 카메라랑 정리하고 자충분정나고 아, 갑시다 가봅시다 자..두대 커피 한잔 어쩡쩡타 아메리카노 시켜서 얼음 넣어서 주문시킨 진짜. 배가 엄청 막히네요술 하나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이연장이네 자, 수원에서 이제 미팅 하나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까지. 자, 집으로 내려가면서 저희가 잠이 와서 아침에 먹으려고 장량 갔다가 먹먹을 아침에 지금 한쪽으 먹었죠? 네. 자, 계란도 하나 싸먹고 네. 네. 네. 네. 점심 소스가 없... 네, 푸조 잠깐 와서 이거, 이거. 푸조 잠깐 와서 어, 영상 관련, 컴퓨터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누고 이제 짜란 짜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 많이 없어지다아 그렇진 않 네, 친구랑 밥 먹고 얘기 좀 하고 <웃음>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따라하지마라 메리 크리스마스다 음, 초코쿠키 아니야? 쿠키 초코쿠키 어, no. 점심 간단하게 볶음김치랑 두부 음, 잘 먹겠습니다 볶음김치랑 두부 그리고 김치 다른 것도 있고 그떡 같이 네 볶음김치 먹을래? 아, 비즈닝 응. 양꼬치 양꼬치 고기가 100g에 100몇 칼로리 밖에 안 한다 이게 뭐 돌빵? 자야 돌빵? 자야 반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번 영상 작업을 해봅시다 썸만 선글라스 잘 yeah, 먹겠습니다.